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요 헷갈려서 그런데요. 넓이는 뭐고, 부피는 뭐예요? 넓이는 평면으로 봤을 때, 네. 이거는 전개도로 펼쳤을 때, 네.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이루어지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이 삼각형의 넓이, 그러니까 평면도형이었을 때 넓이를 각각 더한 걸이뿔 네. 모양의 네. 도형의 네. 건날비라고 하고, 네. 부피는 이 안에 들어있는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. 아, 들어있는 용량. 어, 아, 그럼 거기다 막물 부어 넣었을 때그 양이 얼마인지 이런 건 거예요, 부피가? 네. 아, 우와. 아, 선생님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. 어, 완전. 네. 아, 대박. 오. 이 위에, 위에 모양과 밑에 모양이 네. 닮음이거나 똑같은 모양이고, 네. 합동이 있을 이었을 때, 네. 네. 이걸 잘랐을 때, 네. 나오는 모양은 위의 모양과 아래 모양과 합동이 돼요. 아, 아 이미 합동이 되이면 잘랐을 때, 중간에 있는 모양과 합동이 되는군요. 아. 어, 근데요. 그러면요, 선생님. 아까 닮음일 때도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생명소 구독자 여러분.